안녕하세요. 별빛 드라마입니다. 진짜가 나타났다해서 은금실은 본인의 핏줄이 아닌 손주 공태경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은금실은 어쩔 때는 인간의 정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곤 하지만 기본 자체는 조금 편협한 시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녀가 현재 일말의 여지도 없이 용납하지 않는 건 본인이 열심히 키워낸 회사를 공태경이 조금이라도 손을 대는 행위입니다. 이 부분에선 아들 공천식이 은금실 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잘 지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태경도 회사 스타일은 아니고 본인도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이죠. 은금실은 공태경의 회사 관여를 걱정하는 건 자신의 핏줄에 친손주들 보다 공태경이 잘 되는 꼴을 보기 싫다는 의미겠죠. 은금실은 그 정도 부와 권력이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더 좋은 손주 며느리감을 찾을 수 있었는데 자신의 집안에서 하인처럼 일하던 장세진과의 결혼을 시키려는 것을 보면 공태경이 부유해져서 본인의 친손주들보다 더욱 출세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은금실은 현재 공태경과 오연두의 결혼을 무조건 막지는 않고 있습니다. 은금실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오연두의 집안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서 공태경에게 크게 날개를 달아줄 것 같지는 않아 보였겠죠. 이 정도면 공태경이랑 결혼할 수준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응금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반전이 나올 것입니다. 바로 오연두의 친아빠가 매우 부유한 재벌이었기 때문인데요. 오연두 아빠는 응금실의 NX그룹보다 더욱 큰 그룹의 회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손주가 재벌집과 결혼한다면 매우 좋아했을 일이겠지만, 은금실은 오연두가 재벌집 딸이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면 오연두를 내쫓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금실은 공태경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주말 드라마의 흥행 공식대로 출생의 비밀이 있을 것이고 이는 오연두의 친아빠가 재벌이라는 설정이 나올 텐데요. 은금실은 오연두를 손주며느리로 들였다가 오연두 아빠에 대해 알게 되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장세진을 급하게 다시 불러서 오연두를 내쫓고 공태경을 장세진과 결혼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은금실의 못된 계략에 맞서서 오연두의 엄마인 강봉님의 맹활약도 나올 것이고 공태경과 오연두가 서로 힘을 합쳐서 장세진과 은금실의 협공에 잘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멋진 엄마 강봉님의 밑에서 자라서 밖고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온 오연두 친아빠를 만나서 더욱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오연도와 공태경 중에 누가 출생의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연도와 강복님 그리고 공태경이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살수 있기를 바라신다면 별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